16층 꼭대기층에 자, 우리가우고 있는 홀리데이인 카우야우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방입니다 오, 체크인 <라라라> 다이오션입니다죠니다니까 오른쪽이잖아 자자들어시다오션입니다 우리 오. 자, 우리 26층 꼭대기 층에, 자. 우, 리 기가 막히죠. 음, 하산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. 예. 이야, 자에서보 룸 컨디션도 뭐 엄마, 내가 상당히 좋죠. 베드, 다음에 샤워부스가 아, 이런 식으로 아, 되어 있고, 자 키를 꼽아주세요. 자 샤워 부스. 이렇게. 자아 이렇게 들어가는거야 자 이런식으로 되어있어 어, 준비가 된 수건을 두개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쁘네요 자 여기서 파타야에서 마지막 태국 판달사비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니다 <놀람> Oh... t r e i n g to... i h a n k you I love... w 멋어 볼리데인 메인풀에서 바라보는 노을이에요 별이야 저거 봐해 넘어가는 거봐 저기 저기 그리 엄마! 아들.